상 장난감, 돼지! 진짜 돼지 같지 않아? 안녕? 내 이름은 돼지야. 너이름 뭐니? 도망갔다! 이번엔 보리타임! 안녕? 나는 돼지야. 만나서반가워아서가워아아아아아서아아아가서워 <웃음> 어? 어, 돼지야 돼지 돼지 무서워요? 그지 돼지 냄새도 맡아보고 돼지한 테 냄새가? 돼지.. 돼지와 함께 있는 보리야 돼지 불백? <웃음> 돼지 불백이 지금 무슨 말인가? 돼지 삼겹살? 너 <웃음> 삼겹살이지? 야 돼지 이거 도망가고 있 돼지? 친구 돼지 왔어 친구 돼지 핑크 돼지야 둘다 여기 있다. 보리 겁먹었어. 보리 겁먹었어. 어어 쌀이 어 쌀이 어, 어, 시도하는 건가요? 어, 돼지 약간 옥자처럼 생겼어. 보리는 겁먹었어. 아, 아빠만 쳐다보고 있는데? 약간 너무 무섭나봐 넌 핀데요 핀데 으악! 볼이 너무 무서워하는데? 볼이 무서워 어, 사리가 물었다 역시 용맹하다리 용맹하사리 오 쌀이야 돼지랑 놀면 재밌어? 돼지 너무 아프잖아 보리야 쌀이 뭐하고 있어? 보리는 쌀이랑 같이 안 놀아? 돼지 살려 우리가 쌀이 진짜 웃기지. 쌀이 왜 저래? 맞죠. 자 돼지. 돼지. <웃음> 세상 불편하게 돼지랑 등졌어 지금. 놀기 싫어. 돼지랑은 안 넣을 거야?